안녕하세요. 아빠제 생먹었어요입니다. 오늘은 다른 걸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아주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 여러분들 공구박스 안에서 공구 찾기 공구가 많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뭐표적한테 찔려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공구박스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동네 굴러다니는 박스를 하나 구했어요 이 박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플라스틱 통이나 아니면 반찬통 큰거 있죠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그네틱 자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석이냐 네오디움 자석 이 네오디움 자석하고 그냥 일반 박스 아니면 반찬통 같은 걸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쓰기 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